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돼 하는 마음으로 막 올인하지 않아요. 올인하지 않아요. 쉽게 말해,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. 이거 돈 된다고 하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끌어다가 막 투자하잖아요. 이런 짓안 한단 말이에요. 과도한 욕심 없으니까.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안 돼도 미련이 없어요. 그러니까, 언제나 매순간 최선은 다해요 근데 되면 좋고 안되면 좋은거 배웠다 그거 툭 털어버려요 그냥 가볍게 여기서 그딱 무너지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왜 오케이 할까요? 아, 이 길이 내길 아니겠지 왜? 내 현실이 지금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그이 현실이 당연한거예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아이 현실이 내가 이거 하다가 안됐다 무너졌다 오케이 무너지는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는거예요